쏘렌토 R n g 입니다 이번 작업은 보이시는 메인터너스 작업은 아니고요. 터보 터보 오일 피드호스입니다 오일팬을 보시게 되면 오일이 많이 묻어있습니다. 이게 오일팬에서 새는 것보다는 따라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오일이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어있는데요. 이 호스, 유니온 호스를 보게 되면 이 호스가 터보에서 이제 블록적으로 터보 윤활을 위해서 필요한 오일 호스인데요. 이 오일 호스에서 이렇게 오일이 누유가 됩니다. 그래서 블록을 타고 이렇게 오일 팬까지 이렇게 적시게 됩니다. R 엔진에서는 이제 자반생인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. 오일, 엔진오일을 교환을 할 때, 엔진을 떴을 때한번씩은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이 오일우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조금 까다롭습니다. 작업은 DPF를 띄면 쉽겠지만,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공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, b p f 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옆에 브라켓을 풀고고 호스를 제거한 다음에 어 요령껏 빼야 됩니다. 약간의 그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있어야지 작업이 좀 수월하고요. 아마 처음 작업하시게 되면 상당히 열려도을 많이 찾을 겁니다. 유니온 호스 볼트 19mm와 중간에 잡아있는 12mm 볼트를 풀어야되기 때문에 옆에 브라켓을 먼저 이렇게 풀고 작업을 합니다. 이 호스는 풀르게 되면은, 요렇게 해서, 요, 터보, 요 사이, 요로 해서 이제 빠질 겁니다. 바로 이 부분, 이 부분에서 누이가 됩니다. 이렇게 예, 딱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, 압축으로 압착으로 이제 물려놓은 거라 음, 고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. 오래되다 보니까 이 압축 부분이 고무랑 이제물이면서 부품이 오래되면 서 이렇게 물린발이 불되는 거죠. 그래서 눌림빨이될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움직이면서 음, 오일 압력으로 인해서 알이 3개 된 겁니다. 신터의오일 같은, 음, 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착이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.